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소 보자 영화미소의 즉흥 프리스타 연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후 최고예요 네. 네, 오늘 이렇게 리라쿠마와 같이 하는 네 피아노 연주고요 피아노 연주때 항상 리라쿠마 같이 있을 거예요 네 저에게 힘을 주거든요 네, 오늘도 잘 연주하도록 네, 도와줄 거예요 그럼 궁금하실 테니까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오늘 이렇게 짧게 연주해 봤고요. 다음에 또 연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